김종국 소개팅녀 황미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6일 방송된 TV조선연애의 맛에서는 황미나, 가 김종민의 소개팅녀로 출연했다. 이날 두 사람은 박물관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자연스러운 스킨십까지 서슴지 않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설렘을 자아 냈다. 황민아의 직업은 기상캐스테로 현재 TV 조선 뉴스 칠레 선날씨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는 앞서 OBS 기상캐스터 인터넷 방송 한준희의 붓썰 MC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활동을 해왔다. 특히 황민아는 청순하면서도 도도한 듯한 미모뿐 아니라 글래머러스한 몸매까지 소유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여름철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같이 시원하고 건조. 한 시원한 빗물처럼 사랑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사랑이라고 불리는 물에 자신을 몰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항상 기대했던 것처럼 때로는 싸랑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지만 나는 함께할 수 없다. 작별 인사는 슬픈 연애의 끝입니다. 한 모습을 보이며 달달한 분위기로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던두 사람은 지난달 10일 방송 이후부터 자취를 감춘 상태 연애에 맡은 사랑을 잊은 싱글남들의 만남을 담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연애 버라이어티의 범람 속 연애에 맡은 가상과 현실을 오가는 절묘한 변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했다. 그 결과 작중 커플인 이필모와 서수연이 실제 부부가 되는 쾌거를 이루며 화제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예능사 초유의 일 다른 커플들은 어떨까? 22일 방송된 TV 조선 연애에 마대선 김종민 황미나, 고주원 김보미, 구준엽 보지 해, 김정훈 김진아, 정영주 김성원 커플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김종민 황미나 커플이 끝내 이별을 맞았다. 이들은 연. A의 맛일기 커플로 종민아로 불리며 초반 인기에 견인했던 바 특히나 김종민은 기존 예능 속 어리바리 이미지가 아닌 직진남의 면모를 뽐내며 매력을 발산했다. 이날 김종민은 이필모와 서수연의 결혼에 박수를 보내며 나도 처음엔 결혼을 생각했다. 이걸 방송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접근한 거다. 혹시 모르니. 가 그렇기에 진심으로 했다. 미나와 함께였기에 좋았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종민은 최근 바쁜 스케줄로 황미나와 연락조자 없다며 미나가 일할 때만 만나는 구나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도 같다. 미나에게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다. 바로 표현을 했어. 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자조했다. 김종민은 언론에 관심이 집중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그 친구에게 우리 만남이 상처가 아니길 바란다트 라우마가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선 고주원 김보미, 구준녀 보지혜, 김, 정훈 김진아, 정영주, 김성원이 출연해 행복한 커플의 면을 뽐냈다. 연애의 맞은 21일 종영 후 오는 5월 시즌 1호째 정비될 예정. 기존 커플 중에선 고주원 김보미 커플이 출연을 확정했다. 이에 두 사람의 연애 스토리를 기대했던 시청자들은 결별, 하차 등을 추측하며 관심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애의 마치은 김종민, 황민아 커플, 이 2월 중에 방송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하. 차는 금시 조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애에 맞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대한민국 대표 싱글 스타들이 그들이 꼽은 이상형과 연애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신개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이에 마지막으로 황미나 김종민 커플이 출연한 방송에 관심이 모아졌다. 당시 황미나는 흑돼지의 단 부분을 먹는 김종민을 걱정하. 며이가 먹으면 안돼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종민은 나탄거 좋아하는데 맛있던데 고소 하잖아 라며 계속 먹었다. 이에 김종민은 내년엔 포항으로 가자 라고 했다. 3. 해 소망에 대해 황민아는 건강하고 우리 둘다 아프지 말고 오빠 하는 일, 나 하는 일다잘 되고 나쁜 일 없이 무난하게 라고 전했다. 김종민은 부모님 건강하고 라고 하자 황민아는 오다. 더 건강해야 해 애기야 지금 나며 달달한 미소를 지었다. 이 밖에도 앞서 황민아는 트리를 만들고 있는 김종민을 보. 면하 콩깍지 씌었나봐. 오빠 그거 하고 있는데 되게 멋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애의 맛황민아가 김종민의 모성애가 느껴진다고 고백. 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 낮'에서는 황민아와 김종민이 궁합을 보러 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김종민과 황민아는 1년 공개 연애 선언 후첫 응, 만나 야외 데이트를 즐겼다. 함께 옷을 쇼핑하고 식사를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은 궁합을 보기 위해 점집을 찾았다. 역술가는 황미나는 더 기운이 부족하다고 김종민은 수기운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민씨 사주에는 여자들이 있다 토기운 들이 많아서 여자들한테 휘둘릴 수 있는데 종민씨만 점. 신잘 차리면 한 여자와 평생 살수 있다고 말했다. 역술가는 두 사람의 궁합은 기본적으로 코드가 맞는다. 몇두 사람에게 결혼수가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술가는 두 사람의 똑같이 연애 운이 들어온 상태다. 궁합이 맞는 상태에서 대혼해서조차 결혼이 안돼면안 안 되는 거다. 내년에는 결혼해야 하는 운명이다. 이 정도로 잘 맞는 커플이 별로 없다며 두 사람의 찰떡 같은 궁합의 놀 라워 했다. 역술가는 황미나가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들같은 남편, 엄마같은 부인이라고 두 사람을 정해 했다. 이에 김종민은 황미나가 엄마같은 면이 있다며 공감했고 황미나는 김종민이 아들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모성애를 느낀 적은 처음이다. 뭘 해주고 싶고 안쓰럽다. 고 고백했다. 영상을 보던 박나래는 내 남자가 안쓰러워 보이면 절대 못 헤어진다 고 맞장구 쳤다. 한편 연애에 맞은 사랑을 잊고 지내던 싱글 남자 스타들이 이상형과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프로그램이다 김종민과 황민아는 100일간의 계약 연애를 마치고 1년간의 공개 연애를 시작해 누리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